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엊그제 1216 부동산 어,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가장 이슈가 어, 대출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어, 오늘은 어, 그런 대출과 관련한 어 이렇게 기사들이 있어서 조목조목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놨어요. 기사에 보면. 그거 중심으로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어, 보시면 15억은 넘어도 전세금 반환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뒤집어서 금지. 어, 세입자를 이렇게 내주는 돈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세를 놓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경우에 대출을 해서 내줄 수 있나 했더니 그게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 볼까요? 어, 먼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어, 강남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이런 곳에는 70%에 육박한답니다. 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굉장히 큰데, 어, 그문답 내용을 한번 정리를 여기 신문에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15억 원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 그러니까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그걸 적용한다고 했었죠. 이 시세의 기준이 국민은행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의 평균가를 검색을 해서 둘중 하나라도 15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KB 시세든 한국감정원 시세든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평균 그 금액이 둘중 하나라도 15억 원을 넘으면 그냥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의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아파트 한 채를 14억 5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 계약과 함께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두달뒤 잔금 지급일에 집값이 뛰어서 15억이 넘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일주 간격으로도 집값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잔금 날 주택 담보 대출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답은 불가능하다랍니다.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실행 기준일, 실행 기준일로 집값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또 잔금 치는 날도 아닌데 대출부터 미리 먼저 해갖고 실행하지는 않죠 보통 잔금 날 맞춰서 실행하거든요 그럼 그 대출 될줄 알고 계약금 뭐한 1억 2억 다 넣어놓은 사람들이 거오쩌란 말입니까 문제가 많네요 그죠 그다음 그다음 질문 예 15억 초과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 주택 담보 대출은 가능한가 고가주택에 세입자 내보내는 대출 말합니다. 결론은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전세를 낀 채로 아파트를 샀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갭투자처럼 전세 낀 집을 사갖고,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러면 결론은 그 대출은 그대로 사용하고, 세입자 대신에 대출로 바뀌는 거죠. 그 정부는 처음에 이 대책을 내놓을 때는 이 내용을 빠뜨렸대요. 그러다가 허용으로 발표한 뒤에 금방 24시간도 안 지나서 최종 결론은 금지하는 걸로 다시 났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예.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던 중이었다. 소액을 내고 가계약만 걸어뒀다면 보통 계약금이 만약 10억짜리 매매다, 15억짜리다, 계약금은 10%인 1억 5천인데 그 중에 가계약금으로 하다 못해 뭐한 2, 3천 아니면 5천을 보내고 정식 계약서 서는 날 나머지 한 1억을 더 넣어서 1억 5천이 되도록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는 거예요. 먼저 계약한 걸로 치주느냐 안 치주느냐 안 치준대요. 대출이 불가능하답니다. 16일까지 계약금의 10% 이상 그걸 송금한 내역과 계약서가 있어야만 종전에 40%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뭐 계약서야 뭐 하다못해 편법으로 그 전전날 쓴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은행 거래내역이 현금을 뭐 매독씩 주고 산 경우에는 아예 인정도 안 되겠고 그죠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 그게 돈 거래내역이 증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으로 한 5천 보냈다 15억짜리 집에 그거 안 된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대출은 어떻게 되는가 아파트 보통 입주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중도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는 착공 신고를 낸 것을 얘기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집단 대출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별탈 없이 그동안 다 적용이 된다 소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복이나 주상복합이나 단독주택은 대출금지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만 해당이 된다. 단독주택은 1 5억 아니라 150억짜리 주택이라도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잘 나온다 이 뜻이네요. 확보한 현금이, 확보 가능한 현금이 15억원에서 약간 부족한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 이건 집을 담보라는 대출이 아니죠.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은요. 주택담보대출과 무관하므로 상관이 없다 상관 없답니다 다만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 이런 그 대출 총체 dsr 을볼 때는 다른 조건의 제약을 당연히 이건 받겠죠 하다못해 뭐차 할부금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dsr 에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생활자금 대출도 불가능한 것인가 생활안정자금은 보통 우리 1억까지 어, 뭐 위급하게 이렇게 쓸 경우 자녀 결혼자금이나 뭐 병원비가 고 가로 든다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 그런 돈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규제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된대요. 이번 규제가 가계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로 가능하답니다. 대신 어디서 쓰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영업점에서는 안되고 본점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지역별 LTV 범위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 쉽진 않지만 완벽히 막힌 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1억 이상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여신심사를 거쳐서 본점에서 뭐 이렇게 심사 거쳐서 어떻게 해보긴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집 사는 거 말고 사업자금으로 집을 담보로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사업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기존 LTV 범위에서 대출을 할수 있다. 집 사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 초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서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는 건 가능한가? 그건 안 된대요. 18일 이후 신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는 단서가 많이 붙네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이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구입용과 같이 금지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내주는 거 안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다른 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전셋집이라면 가능하다. 지금까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도 SIG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조만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 서울보증보험에서까지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돈이 모자라고 조금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아직 나이도 젊고 뭐 점수를 청약 당첨받으려 했더니 점수도 모자라서 당첨도 잘 안되고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지렛대 효과로 대출을 풀로 이용해서 내집한 칸을 마련 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만 1 5억 이상 아니면 9억 이상 이런 큰 집들을 살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연봉이 예를 들어 대기업 처음 취직하니까 한 4천 한 7,800 이상 5천 그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연봉이 괜찮은 직장들이 몇 년을 모아야. 이내 집이 사지겠습니까? 이렇게 비싼 집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제가 볼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정부 정책이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돈이 계속 풀리는 나라입니다. 돈을 회수해가 수거해가 자꾸 걷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아니면 정부 정책을 위해서도 돈을 계속 푸는 그런 정책인데 풀려나오는 이 돈들은 다 어디를 갑니까? 대출 막는다고? 그 집을 안 사겠냐 말이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대출 이런 자리 하나 없이 그냥 강남이나 뭐 서초구 이런데 집을 살 거고요. 그리고도 넘쳐나는 돈은 대출까지 이용해서 얼마든지 살수 있는 초롱수장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데까지도 그 자금의 여파가 저는 넘쳐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 조정이 물론 뭐 되는 지역은 되겠죠. 그렇지만 큰 틀의 그림으로는 계속 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돈을 찍어내는 게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돈이 계속 넘쳐나는 한은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덜 움직인 곳에 돈이 또 흘러 넘쳐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연관돼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낭패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종부세도 이제 이주택까지도 200%이던 걸 300%까지도 올린다 하고 하니 종부세 내는 것만 해도 웬만한 젊은 청년들 1년 연봉을 종부세로 다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